저기, 어 누구세요? 사람 구하신다 그래서 왔는데. 아니 사람을 구하긴 하는데그 어, 어떻게 알았지? 아니, 아니... 수소문해가지고 어... 뉴미술에 자리 났다고 어... 사람 구하신다 해가지고 어때 이제 준비해온 그래. 것들 있는데 좀보시겠어요아 그래요 통상명도 안 하고 네. 네. 그래요 오, 그래요 오, 네. 어 예. 어때 해봐요. 네. 준비를 오랜만에. 하는 거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나 낙연 동찬이화정 얼쏘 좋다 예아 일단 알겠고요 잠깐만 잠깐만 나가 있을래요? 예예 예.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예예 예, 예. 문 닫아봐 쟤 미쳤나봐 PD님 그냥 우리 이 구역의 또라이는 나 하나로 족하지 않아요? 굳이 저런 애 데려와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아, 저 보기 드문 또라이인데 저거. 응?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눌러주세요. <목소리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뉴욕 미닛이 새로워집니다 강조교 이씨의 뉴욕 미닛 많이 기대해주세요, 기대해주세요.